자, 왕님께서 어쨌든. 저에게 할 말이 있었다고 네, 일단 다음 게임에는 왕을 바꿀 수 있다는 <웃음> 그거를 <웃음> 자,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표을 했어요 <웃음> 네, 다시 yeah. 하세요 네, 자,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표을 하게 되었습니다 yeah. Yeah. 이렇게 또 마지막 편에 네.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길고긴 여정이었죠 길고긴 여정이었고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최후의 왕자가 결정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네 여기 사기꾼들은 사기꾼 입 가구가 어때요 가오가가오가 음. 아, 그냥 뭐늘그럴때방이 잘하고 가겠습니다 어, 저는 다릅니다 왕자가 될것 같아요? 저는 그 그왕 옆자리로 갈 겁니다 오 저는 왕자리요 제가 왕이 될 건데요. 그러면은 사기꾼 여기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왜 자꾸 사기꾼 사기꾼 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라는 팀이고요 네. 스파이시 <웃음> 스파이씨한운맛 <웃음> 그런 화, 활약 기대해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고망님 왕자님 한번 과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대표에서 <웃음> 네뭐 해왔듯이 이번에도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Mm -hmm. 오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방해할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원래는 네. 보였어요 조심하세요 눈에 뵈는 게없어 <웃음>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웃음> 카드 뽑기를 진행할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왕부터 왕팀 부터 한번 해보도록 근데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항상 그래야 되죠? 아, 왜냐면 이게 계급 사회이기 네. 때문에 조용히, <웃음> 조용히 하세요 <그거> <웃음> 어. 저 <저희> 미천한 그 <웃음> 네. 방해꾼이니까 그리고 방해꾼과 이제 스파이 팀은 주사위 대결을 할 오, 거예요. 어, 주사위. 아. 왕들로좀 지켜보고. 아, 싸워 보세요. 뭐. 당신은 꼭 밑으로 내리겠어요. <웃음> 왜 이렇게 화났어요? 그러니까 제 앵그리보드 같아 지금. 몸만떼면 <웃음> <돈만 때면. 웃음> 자, 들어요 저희 각자 대표팀을 빨리 한 명씩 틀어. 한 명씩. 어, 좋아. 염생 모델의 대결. 네. 가만두지 네.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흔들고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고 흔들어 흔들고 뒤집어 집어삼켜? 뒤집고 문어뜨리고 그, 삼켜 동시에 딱하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어, 둘셋 둘, 둘, 뒤집어 어, 아니야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웃음> 뭘 원하지? 유리, 두 개야. 유리, 두개안 바꿔도 돼요? 저는 안 바꿉니다. 되게 철상맞게 흔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자, 하나, 둘, 셋. 자, 자, 스탑, 스탑. 이겼다. 방해꾼 팀 6. 스파이 팀 2. 이렇게 해서 방해꾼 팀이 음, 음. 이겼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끝났으니까 <웃음> 저희 왕팀부터 한번 이런 카드를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웃음> 한번 <웃음> 잘 뽑아보십시오. <웃음> 잘 뽑아보겠습니다. 다들 뽑으러 왔습니다. 음. 사실 큐를 너무 뽑고 싶은데 음, 그 가운데를 <웃음> <웃음> 나쁘지 않네요. 네. 나도 되는 놈이거든요 <웃음> 역시 난 되는 놈이야 나쁘지 않네 길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길을 잃어가 아, 연못이 있네 연못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돼아울충이 아, 엄청 많아 어? 울충이 와, 이기 뒷다리 나온 애들 못 찾나? 아니 그냥 그냥 다 비슷하게 태어나서 울충이가 원래 이렇게 큰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어서 뛸때한명 여기 빠지는 근데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딨냐니까? 형, 우리 1 0분더 저기 앉아 있을까? 어디? 저기 앉을 때는 <웃음> 있거든? 야 여기 좋은데? 그렇지 우리가 지금 ]구나. 근데 최적의 장소긴 해 근데 만약 에 여기 우리 잡았다 그럼 우리 도망갈 수가 없어 빨리 다른 데 찾아보자 그럼. 야! 뭐해? 뭐 네이 글로버 어? 아니면 네명이서 1라운드는 갬플할래? 숨어 다니기 음. 이런데 완봉이는데한 어, 명씩 숨어 다니기 갬플할래? 아예? 찾는 거에 한 3분씩 걸리니까 음. 어 그렇네 그럼 영훈아 너 여기 쓸래? 그나 여기 있 하자. 근데 이제 조커 카드를 쓸수 있는 것도 내가 상대방을 터치해야만 쓸수 있는 거래 조커 지금 누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지. 어, 근데 갖고 어차피 1, 2라운드는 탈락한 사람이 있다면 안쓸 거니까 3라운드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제일 낮은 숫자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가서 먼저 터치를 해야 돼. 그 낮은 애가? 응. 그래야 바꾸게? 어. 그리고 상대방이 형을 터치하잖아? 응. 그럼 형이 아무리 조커카드 있어도 못 써. 내가 걔보다 빨리 터치하면 되잖아. 그렇지. 약간 자신 있어 보이는야 근데 우리 뭐집 가? 어디까지 내려가? <웃음> 공유랑 그냥 우리끼리 공유를 할까요 말까요? 공개를 하자 공개도 되는 거 맞아요? 어. 우리 우리끼리 협력하자고 그래. 어. 응 아, 예, 봐봐 전 <웃음> 아, 제일 마지막 공개할게 아, <웃음> 아 아니, 봐봐 지금 <웃음> 다 똑같아 아니, 아니 형 그럼 형부터 공개해 아니 형 그럼 우리 셋이 하나 둘셋 여기 여기 여자 하나 둘셋 <웃음> <웃음> 뭐야 너네 뭐 하는 거야 형 진짜. 아나 보여줄게 보여줄게 <웃음> 놀라, 놀라지 래놀마9오8 네, 네, 네. 숫자적으로 우리 나쁘지 오. 않아 지금 높아 높아 <웃음> 형 뭐였지? 아, 나 사. 숫자는 내가 제일 높아 1 0이야제점은1 0 응. 중에 제일 은은거는1 3 그래서 나는 13인가?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어 제가 여기선 킹이에요 10점은 10점은 10점은 10점은 10점은 1 0 사들. 야, 내가.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야, 야, 나, 야, 야, 나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잘아야 돼. 어쨌든 내가 제일 센척을 해야 돼. 어, 맞아. 맞아. 형 여기 또 너무 부자연스럽게 만네요. 아. 근데 깨끗. 솔직히 나랑 Q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숫자들은 다 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울 네.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깨 피고 다니자. 맞아. 어. 어깨 최대한 피고. 우리는 그냥. 어. 저, 저를 이녀야 돼. 저를 이러고 다녀야 <웃음> <웃음> 우선 <웃음> 첫 번째 판은 왕을 찾아가서 바로 1분 그냥 안에 끝내버리자. 우리가 Q만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왜냐면 어, 난 Q만 안 만나면 돼. 어. 그러면 어. 그 팀이 다 죽일 수 있어. 보이는 쪽쪽 일단 한번 건드려 보자. 어, <웃음> 그러다 왕을 찾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만안 맞는 거. 이렇게 가자 가자. 시작. 오. 팜팜팜. 팜팜. 아, 근데 빰, 진짜 빰, 진짜 1등 빰. 하고 싶다. <웃음> 진짜 하고 싶다. 이거 볼수 없는데? 어이! 들어와! 겁내! 제가 가져올자. 야, 일단 겁만 줘 볼까?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되게 안판 되게... 붙던가? 어이, 어이, 어이! 안판 붙던가? 키에 로 온다, 키에 로 온다, 키에 로 온다 어떻게 해? 어디 있어? 일로 와보시게 <웃음> 야, 봐봐, 야, 봐봐 그것도 있어 형, 우리끼리 공연해서 왕이 잡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 <웃음> 음 그러면 <웃음> 왕은 제네잖아 어차피 첫 번에서 우승자 나올 수 없어. 어, 어. 어차피 1 라운드, 2 라운드. 아 맞아. 제가 놓고 나 너네 팀에 제. 아니, 제 형이 그냥 혼자 그냥 사치 카를 왔어. 한번붙을래아 붙어. 누가 먼저 붙일래? 나랑 붙을 사람. 아, 형 아니. 나랑 붙자. 그래? 붙어. 아, 붙어. 아, 붙어. 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와이트 아, 우리끼리 보자 커불리 우리 대결하자 말자. 우리끼리 협의 보자야. 왕팀었다 왕팀. 엉팀었다 왕팀. 어디 어디? 야야야, <웃음>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나, 나>, <웃음> <웃음> <너는, 나자. 웃음> <웃음> 가만있지, 일단 그 가만 있어 나... 나는 왜그랬는지 모르겠어 해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일단 첫 판이 1라운드고 저희가 봐도 아, 돼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원하면은 비밀로 있는데 봐도 된대 어, 어, 어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를 없앴어 어. 그럼, 너는 그럼 내 카드가 이 사람들한테 다 공개돼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너 하고 너? 빨리 도, 겁나 도망가야지 어, 도망가야겠지 어. 만약에 아 근데 내가 하고 도망갈 <웃음> 사람이 있어요그 사람을 내가 아, 또 잡으면 아, 되는 거네? 아 우리가 도망가야 될수 있는 거데 그치 야가 봤을 때 Q야 지금 자 동시에 3,2,1 하면 동시에 공개하세요 3,2 1 공개 2 1 공개 아 죽었다 들어가 왜왜귀왜 귀여워 왜귀어워왜 귀여워 왜 귀여워 왜귀왜 아, 왜, 왜 아, 그러니까... 어. 도망가 왜귀왜망가 <웃음> <왜 도망가? 웃음> <웃음> <웃음> 야야아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한야야정하자자 났다. 야야야한 그냥 어. <웃음> 저렇게 고만가야게 됐어.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야, 근데 어차피 저쪽 팀세 명이야. 우리가 그냥 이겨. 아니야, 쟤는 네 명이야. 아니, 세 명이잖아. 선 죽었잖아. 아, 선은 왕티야. 아, 선 왕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우 왕일 수도 있는 거지, 살아있으면. 아... 그러니까, 왜냐면 한 명이 먼저 희생하는 게좀 이상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왔잖아, 어, 혼자서. 심지어 2년도 왔잖아. 어. 그럼 무조건 왕이지, 성우가. 감옥이 어딘지 아는 사람? 저긴가? 형, 형, 형! 우리! <웃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가 가. 무조건 가 무조건 도망쳐. 근데 맵이 어디까지? 근데 맵이 어디까지? 야야야야 여기 저 여기 일단 대결해 일단 대결해 그냥 야. 붙어 붙어 이제. 야 삼아야 같이 가! 제한시간 3분 남았어 어? 안 돼! 형 어, 3분밖에 안 남았어! 제한시간 네, 3분 남았습니다 제한시간 3분 남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야, 뭐야! 죽었어! 너가? 어. 저기가봐요 3부밖에 안 남았대! 너가 되냐? 잡아, 너가 잡아, 너가 잡아. 어?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누가 오니까 빨리. 빨리, 빨리, 넌 이제 죽으면 끝인 거야. 오케이. 죽으면 끝이야. 너 말하면 안, 안 돼, 진짜. 야 여기 있다, 일로 와. 야 여기 있다, 일로 와. 내가 먼저 걸었어. 일로 와, 제이콥 나와. 이렇게까지 숨어? 아, 해서... 야 많이 이기고 잘 싶구나. 자자 하나둘셋 하면 잘잘 공개. 잘잘 아니 카메라도 없이 도망가. 누구랑 누구랑이야? 자자 하나둘셋 하면 공개해.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빠이 웬만 웬만야 근데 너는 카드 공개됐지. 진짜 얘기 좀 하자. 아, 야, 우리 주연이 있으니까 물안 물러나서. 봐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일단 저렇게 낮은 숫자만 나왔잖아. 분명 둘 중에 봐봐. 한 명이 왕일 거야. 위리 님이 예측 그쪽에서는 경훈이 가한테었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예상. 아니야, 첫, 아니야 왜냐면 선우가 희생을 했잖아. 아, 아. 왜냐면 보호할 사람이 필요한데 희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그러니까, 10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네 그러니까. 사, 너네 작전은 뭔데 얘기해봐. 작전 아, 그냥 부딪히는 거야. 오케이, 아예. 그럼 1라운드잖아. 그러면 일단 여, 이쪽은 이렇게 가고 저, 우리 쪽은 이렇게 가서 일단 그 팀을 잡자 오케이. 왜냐면 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진심 근데 일단 높은 숫자 어. 있지 있지 아, 다 Q가... 알잖아 제이가 죽었잖아 제이가 뭐야? Q요. q 큐. 너네끼리 너네 숫자도 몰라? 아야. 아야. 죽었어? 엄청 응. 빨리 뛰고 이런 데다가 다이브 했는데 이런데 다이브. 그냥 다이브 해버렸어 아, 그냥 숨어있다가 찾았어누가한테 죽었어? 요 상인형 몇시였는데구 상인형 보였어 우리 팀이 높았어 어. 내가 제일 높았거든? 숫자 중에? 근데 큐한테 어. 바로 죽었어 Q? 이은데 그럼 내 자신한테 죽었어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의심을 해야 돼 어, 감옥에 있는 애 터치 한번 해보자 왜냐면 그냥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제이포필이 어, 어, 일단 어, 위로 어,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거 티내지 마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봐봐 아. 말하는 사이에 끝났어 여기가 감옥이야? 저기, 어, 아, 그래? 저기 아, 아, 감옥이 아니라 아, 천국이야. 어 너무 시원해. 너무 <웃음> 시원하고. 아 각자 카드 공개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 공개돼. 모자 바뀔 거니까 한번 보자. 이번에 왕팀이 다 낮게 나와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 난 처음에 이렇게 눈치 게임하다가 그냥 이렇게 짧은 줄 모르고 어. 소심할 필요가 없어 다들 모으세요 팀 대표 대표끼리 가위바위보 나, 나, 나, 자, 스파이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파이 자, 먼저 보을 사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바이바위보. 예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우리 먼저 우리 두 번째 할게 우선 주현아 일로와 우리가 먼저 뽑아 우리 먼저 뽑으러 가자 이라운드시작이라운드시작이라운드시작이라운드 시절 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살아나아 요번에 적극적인 게다 같이 가자 저기 상윤이 형 팀인데 에릭인데 어. 올라갈까 올라가자말이렇게 화이팅 이놈 치냐 저렇게 하니까 내가 얼린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견 온다 온다 온 셋째야, <웃음> 일로 와. 아니 녕 별로 나가자. 나 근데 그, 저뭐 하냐? 저뭐 하냐? 싸워, 그냥 싸워. 어떻게 내가 해, 누가 해? 너가 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까? 응. 빨리 시간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형 내가 나야 너네 팀더 어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들어와 올라와 누구야 올라와 현저? 아니야 학년이 <웃음> 어. 대결 신청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셋둘셋 둘, 셋. 뭐야 뭐야 아 짜증나 네. 고마 아니지 빨리 해. 왜 그래 빨리 해. 이게 돼? 어, 오케이. 있지 아 우린 이미 다 아, 알아 말련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빨리 해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 맞잖아 아니, 아, 그러니까 아니면 <웃음> 카드가 <웃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거짓말 안 해, 게임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만약 맞으면 맞다 야지 이거 진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일단 또 20만 원 되게 누가 뛴다 주연이 데 야, 빨리 왕팀 찾아! 빨리 찾아야 돼!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얘한번 쳐봐 야 에리가 얘한번 쳐봐 무수리야 망일 수도 있잖아 <웃음> 3인데 야 규야! 위쪽에 있는 것 같아 없어 다, 다 없어졌어 너무 잘 숨어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저 보이면 보이는 족족 다 잡아야겠어요 죽든말든 상관없습니다 채찬이 어디 있어 어, 비재감독님이 여기 있을까? 영훈이가 찾았다! 아 해결 주현이 큐어! 여기 빨리 와! 주현이 빨리 와! 하나 둘셋 영훈 강이잘 빨리 와! 저한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응. 아형 영훈이 한번더 터치해봐 빨리! 아니야 너좀 감옥 가야지 근데 형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왕이면 아니 감옥 가면 되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일로 네. 앉아 대, 어, 대결 어, 신청! 아니 난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야좀 빨리 또, 빨리 찾아봐 그 아니면 은 걔네한테 전화해봐 진동 소리 듣고 아또 제이콥답게 치사하게 게임하네? <웃음> 제이콥! 치사하게 게임할 거냐고? 야 일로와! 여기 있어! 제이콥? 아니 스파이! 두명다 여기 있어! 야 거기 제이콥 없지? 없어! 나 영훈이 잡았어 잡았어? 몇이야? 근데 얘가 영훈이 모르겠어 일단 잡았는데 감먹으로 간대 야, 야, 이건 진짜 동맹매 해야 돼, 진짜로 진짜 근데 너랑 한번 너랑 겨루고 싶어 <웃음> 너랑 나한번겨해야돼 아니, 일단 잡고 아니야. 아, 다음 돼, 아니, 다음 번에겨혼도 돼, 진짜 아니, 지금 겨뤄. 아우, 진짜 아우, 이걸 겨혼냐 지금 빨리 잡아봐야 되는데 해. 하나, 둘, 셋 됐지, <웃음> 야, 감옥에 그안 돼. <웃음> 너 감옥에 그 있어. 와 형, <웃음> 얘는 게임. 야, 관련이 없어. 조용히 해. 너, 너 감옥에 그안 돼. 아, 근데 형, 얘는 게임을 안해 그냥 지금 날 <웃음> 이기고 싶은 거야. 형, 영훈이는 감옥에 있어? 아니야, 없어. 그렇지. 영훈이 형이 왕이야. 자, 왕님께서 저에게 네. 할 말이 있었다고. 다음 게임에는 왕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럼 너가 지정을 해, 아니 그냥 여기 세워. 왕님께서 지정을 네. 주면 시 저희는 이유 불문하고. 영훈이가. 좀... 상냥이도 그런 교란을 잘하고 나도 어찌든 그런 교란을 잘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폐야! 폐야! 폐야! 형 영훈이 한번더 토지해봐 빨리 왕인 거 같아 빨리 토지해봐 아니야 어차피 감옥 가야지 아닌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제발 이 벌렁도 오면 영훈이가 왕! 야, 1분밖에 없어, 빨리 뛰어! 영훈이 형, 도망가! 영훈이 형 왕일 것 같았어 어, 어디 있어, 김영훈? 와, 진짜들이 넘친다 제발 이번 라운드 3라운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니까 멤버들이랑 이제 멈춰고 영훈이 형못 찾았어? 영훈이 형? 영훈이 형이 왕이야 왜? 영훈이 형 왕이야, 내가 아웃 시켰는데 감옥에 안 갔어 그럼 다음 판에 영훈이 죽이면 되네 아니 바꿀 수 있잖아 안보못 바꿔 a 못 바꿔 어? A 못 바꿔 어잘 썼네 다들 아우 야 너네 뭐 임신 써? 비슷해 아 영훈아 아아아 아. 아, 영훈아 아씨뭐 아,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뭐야? 왜 여기 있어. 2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와! 잡았어? 아니? 오! 살았다. 나 그냥 안에 이렇게 쫑그렇게 있는데 너희 내 앞에서 그냥 슥하고 걸어갔어 그래? <웃음> 아, 이형 패이 될줄 알았어 끝까지 따라갔어야 돼 형, 갑자기 나눈 심심한데 너네 그렇게 숨못 참는다니까 <웃음> 아니야, <웃음> 뭔가... 어쨌든 이제 이라도까지못텼으니까 아, 아, 내가 죽어서 아쉽다 우리는... 우선 나는 만족해 네. 이제 또 순서를 정하자 팀 대표 나와서 가위가위 보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가위가위,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어떻게 이래? 가위가위 보안 <웃음> <가위가위 보. 웃음>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아니, 건... 가위 보. 바로 지금 가까요 가위가위 때 너무 더운데? 뛰지 마, 고 뛰지 고 아, 조깅, 야. 조깅, 조깅식으 짜증나게 그냥 죽기 시작하려고 아, 팀 분열이야? <웃음> 어, 팀 분열이야, 일로와 이겨야지 이겨야지 상품 받고 싶어 아, 내가 왕 되면 무조건 너 뽑아줄게 너가 왕될 일이 없잖아 <웃음> 맞아, 그렇네 <웃음> 아니야 왜형 옆에 있다가 형이 영웅이 죽인다음에 내가 바로 영웅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형나형 나 형... 어? 내가 왕이잖아요 응. 아 그래 아 죽일 거야요 우리가 야, 우리가 호랑이를 키웠네 어. <웃음> 아니 늑대를 키웠네 우리는 저기 빨간, 빨간 모자 빨간 모자고 어. 어. 에릭이 저 늑대 야난저 밑에 좀 알맹이 일단 나는 주영이 형 <웃음> <웃음> 옆에 붙어 났네 어. 여기다 너 뭐야 내거 스틸라 거지 어내 네, 영웅이 어? 응. 내가 영웅이 형거 카드를 응. 이겼어 응. 바로 이카야지오 응. 하나 어. <웃음> 하나 둘 아, 잘했어, 잘했어, oh. ll <웃음> 아, 자 사자 사자 이자 사자 사자 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자자자자자자자하자 사자 사자 사자 자자 사자 사자 하자 사자 사자 사자 자한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아자아자아자아자 사자 자 사자 사자 찮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자자자자자자 와봐. 응? 와. 왜? 저로 내려가자 그러면. <웃음> 다쳐 우리. 그러니까 저로 내려가자고. <웃음> 대결이야? <웃음> 아 진짜. 진짜. <웃음> <웃음> 느낌이 좋아. 아 진짜 안 하면 안 돼요. <웃음> 선우야, 이 사람은 그 자살 아니야, 자살? 나 저기 숨잡혔어 야, 나 어떻게 된줄 알아? 방송으로 확인해봐 왜? 근데 나 팀킬 당했어 아, 진짜? 나 팀킬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갑자기 <웃음> 아까 상인형 나 지나갔는데, 너도 지나갈 거야? 빨리, 응, 빨리 나 아, 죽었어 근데 왜 이렇게 잘 숨는 거야? 아 영훈이 형 근데 높은 카드만 큰일 나는데? 차에 타 있는 거 아니겠죠? 영훈아! 영훈아! 영훈아 끝났대! 잠시 <목소리> 깨끗해! <목소리> 이 집안에 생각 없었거든요 어, 성년이 형 주현이 형한테 잡혔어? 아니 안 잡혔어? 형 형이 빨리 다른 사람들 잡아 그래서 잠 돌아다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없애 형. 없어! <웃음> 대결! <웃음> 아왜안삐 하나 둘셋 왜 하필 현재를 잡아? 잡았... 잡으라 해! <웃음> 현재 빼고 다 잡지. 야 영원이만 남았어. 현정 일로 와봐.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카메라 감독. 저기 있네. 주현아 여기 있다. 아, 여기야 거기 있어? 저기 저기 저기 빨리 빨리 도망가! 할수 있어. 영원이야 버티면 돼. 어디서 어디어 오,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어 특히, 오, 특히, 시특 3분 특히, 오, 특다 오, 특히, 히야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오, 특히, 빨리, 빨리. 너무 힘든데? 아, 그냥 이미 우리가 하고 이미 있었어 이미 했어. 어. 잡았어? 어. 케빈이 잡았어? 자, 봐봐 나도 보여줘 줘줘 아, 고마워 잡았다 나이스! 잡았습니다 <웃음> 끝, 끝아 잡았다 예스! 쏘라이. 누구 왔어 형 왕의 시대는 끝났다 곧 아, 내가 왕이 될테데안 된다 안 된다 진짜 왕이, 진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오오난 형이 오 왕이 될줄 알고 있었어 반짝! 난 어, 형이 그 자리가 어울린다 생각했어 어우, 번쩡한 것아형 아니면 미국겠어 <웃음> 확실히 제이콥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당신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어 자, 자, 제가 새로운 세상을 열겠습니다 <웃음>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왕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상품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두 개를 어떻게 나눠주실 생각이시죠? 어떤 개라. 방법으로? 예능을 택하실 건가요? 터치로 하는 같이 게 없나요? 이걸 싫어해서 아 몰랐네요 <웃음> 제 같이 고생하는 사람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맞아요 에릭 빼고 아니요, 저희 둘이 저희가. 있습니다 어. 일단 고민한다는 게우 밤에 지 못하나? 아니야. 조용히 해주세요 왕 아니잖아요 오잘 어, 이제... 어, 어울리시네요 이제야 주인을 아, 찾았구만 아, 아니. 아니. 그 전에 아, 왕은 아니었어 아, 아. 별론데? 별론데? 아, 아, 별론데 라뇨 아아요 여기 아, 있는 아, 아 아 여기, 음, 여기 있는 사람이죠? 예, 예. 자 상품이 일단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야 더 열정이 생기거든요 다야 다야 상품을 보고 깜짝 놀랐소 기대 이상이요난 이거 처음 보는 거요 어? 네? 어떻게 색깔은 말씀드릴 수 있어 근데 처음 보는 거요 무슨 색이요금색이요 색이요? 금색! 와. 황금색 달달한 냄새가 저, 났습니다 알거나 깜짝... 아닙니까? 게임을 시작하겠어 무슨 그 네? 게임, 게임 게임 무슨 게임 할까요? 그렇죠. 난 게임을 시작하고 있어 얘는 연습 게임이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 알겠어? 어 알겠어 음음음 에잇! 무례야오 왕이 멋져야오 자! 자! 다들 모여보시오 다들 모여보시오 아아 아아 이럴 때 팀워크가 장기 아니 여기서? 나랑 똑같이 내면은 이기는 거요 아 알겠다 근데 바꾸기 없어 바꾸기 없어 네? 묵찌밥 바꾸기 없어 빠에내는 아, 거죠? 예. 빠에 묵찌밥묵찌밥으 묵찌빠 으아 바꿨지? 나 진짜 안 바꿨어 진짜... 진짜 안 바꿨어 진짜 안 바꿨어 아, 진짜 안 바꿨어 아이 진짜 너이게또구질구질하 진짜 안 바꿨어 진짜 안 바꿨어 진짜 안 바꿨어 으아아아아아빠 음 엔! 음음 이렇게 한 거야! 처음 봤을 때부터 네,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진짜 재미가 없다 아니야 아, 근데 에이, 여기서 한명 뽑는 거고 다음 게임이 또 있대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재미없다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자자자자 네. 자, 자, 자, 너무 앉으시오 앉으시오 여기서 저랑 똑같이 내면 여기서 상금을 바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둘다 못하면 둘다 틀리면은 뭐 내가 가져가는 거 좋습니다! 자 집중! 집중하시오!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손이었어요 <웃음> 이 <자식? 내> 이놈! <웃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 좋소 아주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목소리> 재밌어+ 재밌어+ <목소리> <아주> 재밌어+ <목소리>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이밌어재 이. 어이밌어어 재밌어+ 재밌어+ 재어 애들아 나 이해할게 움직 말고 움직 말고 발보 할까 발발보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기회가 또 왔군 자안 내봐 조용히 하지 못할까 너는 왜 너가 뭔데 명령을 하는 것이냐 안 내면 진 거가 발발보 발발보 발발보 안 끝나 발발보 우와 자 빠르게 안 내면 진 거가 발발보 안 내면 진 거가 발발보 우와 형! 유튜브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시끄러안내무진거가위바보안내무진거가바보안내무진거가위바보안내무진거가위바위안내무진거가위바위 내가 진정승련다 내가 진정승련다 마지막까지 빨리, 살았었는데 빨리, 빨리 마지막 상품이요 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 팀! 팀원한테 줄 건데 아 이제 같이 도와줬으니까 좋아, 어, 나안 갖고 접니다와 멋있다. 와 진짜 왕이네. 아. 세 명에서 묵지빠 나랑 똑같은 거. 내가 봤을 때 저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상해?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그래? 형 가져. 아 똑같은 거내가줘리가자 묵지빠 묵지빠 이둘 중에. 묵지빠 묵지빠 묵지빠. 어. 저 반란군이가. 균이야 균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품은? 형님, 나랑, 학년, 팀, 에릭, 에릭, 그리고 케빈이 팀이. 가져가는 거야이이콥이 아, 들어가면 해외판대 빙고 주 게임에서 이긴 자 나오시오 제지. 역시 물 건너지! 자, 오, 케빈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년 감사합니다 제 앞에 보여주세요 나 여기서 제가 팀을 배신을려 했지만 제가 오늘 교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배신했지만 <웃음> 결국에 손에 얻었잖아요. 그럼 뭐다? 배신을 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배신하면서 살세요. 인생은. <웃음> 패진이다 아니 솔직히 왕은 자기 본인이 받으셨는데도 이렇게 나눠줬잖아 맞아요 왕한테 박수 한번합시 진짜 게임에서 우리 팀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협력했는데 아, 그래서 아니에서 아니, 짜 이래서 진짜 반장이야 그래서 네,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나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한번 <웃음> 다시 한번 느꼈구나 어려요 정말 네, 어올려 오늘 어떻게 보면 은 운이 좋았기도 하고 팀웍이 좋았어요 애리 아, 빼고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왕의 시대는 제 시대니까 제가 멋진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은 곳에서 멤버들이랑 이렇게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는 진짜 무엇보다 유랑 같이 이제 머리를 함께 썼다는 게 아, 네, 맞아요. 저한테 너무 기쁜 일이 아니었나 아 근데 이 정확히 이건 집착드릴요 저희는 정말 브레인이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간가한 사진 하나가 있어요 뭐였죠? 상대는 더부이즈였다네 <웃음> 어쨌든 이렇게 그렇지. 많은 교훈을 얻었고 빌러? 우리 왕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웃음> 인정 왕 인정, 인정. 지금까지 <웃음> <이리체>. 더부이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웃음> 살았답니다 재밌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